<웃음> 으, 잘 잤다 <웃음> 제때 맞춰 와줬구나 안 늦어서 기특해 <웃음> 왜 그렇게 여유 있어 걱정했잖아 <웃음> <웃음> <웃음> 내겐 이 결과를 별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 잠시 갇히더라도 기다리면 제이드랑 구원자가 와서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했어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제이드 그리고 구원자 네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번에는 신세 좀잡네 작은 별림들도 너한테 고맙대 그러니까 나도 고마워 정말 다 구원자님 덕분이에요 달리아랑은 전에 한번 헤어진 적이 있어서 다신 그런 경험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안심했어요 고맙습니다 어... 제이드, 계약할 거야? 이 녀석이랑 어, 어? 어, 아니 그, 뭐... 미리아님과 계약하시는 모습이 무척 멋지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갑자기는… <웃음> 나도 갑자기 한 거거든 <웃음> 구원자님… 생각해 보고 관심 있으면 알려 달라고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난 할래. 별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 리려 약속의 말을 속삭여줘 우리 별님의 뜻이 맞다고 당당하게 내게 증명해 무수한 별빛의 인도 속에서 만난 인연에게 지상의 별, 탈리아가 맹세하노라 운명을 거스르는 자여 그대가 도전하는 흐름이 무엇인지 알지어다 본이 소멸하는 날까지 그대가 걷는 길에 나탈리아가 별빛으로 비추리라 계약 완료 <웃음> 앞으로 잘해야 돼, 구원자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구원자님께서는 벌써 세 번째 대규모 전투를 겪으시는 건데 한 번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네요 구원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좀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안심하세요, 구원자님 흠. 정령들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계약하고 있군 너야말로 최후의 인류 내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 끝까지 너를 지켜주기를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성공하기를